다 와서 지행게왔다니다 왔다는 소리 강서구 마곡 중앙 육로에 있는 탐나 팩토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탐나 팩토리는 제주생 오겹살 전문점입니다. 고기도 사전에 살짝 초벌구이를 해주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생 오겹살부터 시작해서 항정살, 갈매기살, 턱목살까지 쭉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탐나 팩토리에서 맛있게 먹으면 더웠습드럽게 <목소리가> 옮겨놓은 목살 살코기 지금 드셔야 맛있고요. 아 드시는 동안 이쪽에 있는 지방구이 라서 여기만 좀더 익혀주시면 되세요. 주라인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어. 살코기 지금 드실 게다 익혀 아, 아, 네, 나온 거죠. 네. 맛있 됐죠? 네, 감사합니다. 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됐어? 세요짠짠 <웃음> <웃음> 아니고 저희가 초벌만한 거거든요 조금 더 익혀주셔야 됩니다이 가운데다 오면 고기가 확 커거든요 이렇게 묽게 라면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기는 다 나왔고 라면 하나 들어이좀오 명의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あの、あさあ。そうね。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のあの、あの、あの、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 g u 만드 i 아다 아아 a 음 살짝만 더 익혀줘야 요 대신 가운데 로으면팍 타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다 타버리 먹을게요 <웃음> 응. 면접 하나 준비 드릴까요? 네. 네. 이거 맛있는데요 네, 맛있습니다 생 신경 갖다 n k y o